컴퓨터에 윈도우 10을 설치하면 절전모드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절전모드를 적용하면 컴퓨터에서 자리를 비울 때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모니터가 꺼져서 전기세를 아껴주는 효과는 있지만 절전모드를 빠져나올 때 마우스를 흔들거나 키보드에 있는 키를 누르면 로그인 창이 같이 뜹니다.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면 이 기능은 상당히 유용하겠지만 본인만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 굳이 이 기능을 설정할 필요는 없겠죠? 절전모드를 빠져나올 때 로그인 창이 뜨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경로만 알면 굉장히 간단합니다. 먼저 윈도우 시작키를 눌러 설정으로 이동한 다음에 계정을 누릅니다. 다음으로 좌측에 는 로그인 옵션 탭을 누른 다음 중간에 로그인이 필요하는 항목이 있죠? 여기에서 드랍다운 목록을 펼친 다음에 안함을 선택하면 절전 모드를 해제할 때 다시는 로그인을 묻는 창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보시는 것처럼 경로만 알면 10초도 안 걸리니까 절전 모드를 해제할 때 로그인 창이 계속 떠서 거슬렸던 분들은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해서 안함으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.